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라입니다.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마음 예! Yeah! <웃음> 오늘의 주제가 이별 아린 이별이에요. 어,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마음으로 헤어질 수만 있다면 그치 우리가 마음에 뭐하러 앙금이 남겠고 뭐하러 분노가 남겠고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 사람한테서 연락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다한 사랑을 더 내게 남은 사랑을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이유가 천차만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드를 뽑아놨어요. 음, 이별 아닌 이별에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네, 여러분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부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찍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리딩할 때는 떨려요 어, 왜 떨리냐 어, 실수할까 봐요 아니 제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 마음을 갖다가 시원하게 이제 스트레스 풀이를 만들어주고 싶은 어, 저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너무 솔직해 가지고 음. 내용이 참 정말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음,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음, 그 사람의 마음은 어, 이게 뭘까요? 이런. 아, 진짜. 와 이걸 어떡하지? 어참 여기는 참 그렇다. 이런 마음인데도 떠나고 싶을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얘가 어디에 단단히 홀렸지 싶어. 어. 뭐, 내 사랑 구미호도 아니고, 이거 뭐지? 어떤 구미호한테 홀렸어요. 이, 이, 이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닌데, 어. 나보기가 엮여 가실 어, 거면은, 얘 사뿐히, 어, 뭐, 진달래꽃 뿌리고 사뿐히 찌려벌고 가라 그러잖아요. 어. 여기는, 흠. 꽃을 밟았는데도 발에서 피가 날것 같아. <웃음> 어디 한번 봅시다. 꽃 밟았는데 왜 발에서 피가 날까요? 그것이 독초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신발 밑창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그치. 발바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독이 파고들 수도 있어. 선생님, 그 인간 특수 고문데요. <웃음> 완전 자동차 타이어 같은 밑에 고무 깔창에깔려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독초 옆을 지났다거나, 아, 그곳은 독초야. 니마, 네, 그 길은 가지마오. 아니, 아니, 아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는 그래 근데 그아이 사람이 아무래도 얘는 벌을 받을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정말 마음이 떠나서 갔다라고 보기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있어. 근데 그게 뭐 있기는 있는데 왜 가냐. 그런데 왜 가? 또 다른 매력에 또 다른 사랑에 빠져버린 나. 뭐, 그런, 그 노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랑에 빠져버렸나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줄 거한 거예요. 무슨 개 같은 소리를 갖다가 그렇게 진짜 정성도 안 들여가지고 진짜 대충 하냐라는 거지. 그래도 저, 정성껏 하면은 드린 정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참작을 해주겠다만, 얘는, 어, 여러분 버린 벌을 받을 것 같아.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한다면은요, 그래, 결심했어. 이런 것 같아요. 어, 내가 너에 대한 그 애정은, 여전하지만, 여긴 여전해요. 어, 애정이 식어서 간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어디에 홀라당 빠져버렸어. 어, 어디에 홀랑 빠져버렸냐, 그러면 내그 사랑과 영혼을 갖다가 존먹는데 빠져버렸지 않겠나. 어, 아, 이게 이런 길에 들었으면, 선생님 어떤 길인지, 어, 뜸들이지 말고 빨리 좀 말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려봐. 어, 얘가 누군지 궁금해서 그래, 나도. <웃음> <웃음> 와 대박이다 얘가 여러분하고 있으면서요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어, 나름 어, 또 그것도 양심이라고 있었는지 마음이 계속 찔렸고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었는데도 갔냐라고 하면은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그게 조금 괴롭지 않았겠는가 어, 여기는 그게 불편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어, 그 상대방의 마음 어, 설레이고 막 와. 막 진짜 끓어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처음에 불 붙으면 뜨거워요. 어, 내가 그 여자하고 어막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딱 왔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떠한 그치 미안함, 죄의식, 너는 왜 병신같이 그러고 있어? 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이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그러고 그러, 그러고 싶어서 그러면 다 진짜 그거는 진짜 구제불능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로 가는 호기심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 호기심을 멈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아, 괴롭지 않았겠는가. 그녀랑 즐기면서도 막 어 이거, 이걸 거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이렇게 갈등할 때는 어, 그녀가 얼마나 어, 얘를 갖다가 진짜 음, 정신이 몽롱하게 만들었다 정신이 몽롱하게 만들었지 않겠는가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어, 여러분을 갖다가 등을 치고 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외면하고서 이 사람이 떠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다라고 한다면은 아, 편하진 않을 것 같아. 어. 아니면은 어, 현재라기보다는 곧 있을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행형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로하고 그쪽으로 빨리 넘어갔을 확률이 커요 어차피 결정을 내렸으니까 어정을 결정해내렸고 하루 이틀 결정이 늦어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어 너에 대한 미안함으로 어 그리고 이 사람도 이렇게 그 양다리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지 싶어. 왜요라고 한다면은 꼬임에 살짝 넘어간 듯해. 어 꼬임에 넘어갔다. 무슨 꼬임에 넘어갔을까? 음 조금 좀 여자가 고단순 것 같아요. 얼마나 고단순냐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정상적인 곳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둘중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 이 여자가, 어, 그런 그, 밤업소에 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부녀이거나, 둘중 하나이겠다. 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꼬셨지 않겠는가. 뭐, 무엇을 꼬셔요? 어, 여기는 힘들겠다. 어. 이 사람이요, 어, 꼬임에 넘어가지,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 음, 무슨 꼬임에 넘어갔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이 사람한테 비전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어, 비전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게 그래요. 그 우리 그뭐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란 노래가 있잖아. 마지막처럼 막막 마지막처럼 여기는 그렇게 마지막처럼 어 그랬던가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지만 얘는요 얘이 여자한테 버림을 받을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얘를 지구갈 의사는 없어요. 어, 조금 당한 느낌이 살짝 나는데 아직까지 당했다 라고 보기는 카드가 살짝 덜 나와 가지고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 음, 이게 뭘까요 당하고 돌아오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어, 당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라고 하냐면은 어쩌면은 어 그, 유부녀인지 몰랐거나, 아니면, 이, 이 여자가 이 사람한테 뭔가 크나큰 무엇인가를 숨겼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적에, 여러분을 좋아하면서도 어떤 양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미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두,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여기는 병행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병황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고 갔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얼마 안있어갖고 어떤 그 진실,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숨겨왔던 진실이 들통이 난게 아닌가. 그게 뭘까, 진짜? 음, 들통났던 게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보면은, 업소나 이런 여자의 확률보다는, 아, 저길 확률이 높아. 음 유분열 확률이 높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발전은 그닥 눈부시지는 않아 눈부시지는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어떠한 미련만 남았다 이 사람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어이 남자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남자만의 아이 미친다 이거 어, 이거는 해피엔딩이다. 어. <웃음> 해피엔딩이, 여러분, 그, 그 해피엔딩 아니야? 영화 해피엔딩에서 보면, 정도연하고 그, 저기, 뭐, 어, 제가 뭐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몇개 없기 때문에, 자꾸 해피엔딩이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처음에 도입부에서 보면 아주 격정적인 사랑을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얘 거기에 빠진 것 같은데?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유부녀일 경우가 조금 더 격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유부녀나 유부남인 경우에는 어때요? 어 진짜 질기잖아 어, 내가 가정에서 뭐왜 남편이 바쁘거나 아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너무 외롭게 두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 그렇지 누구 하나 걸리면 어떻게 돼? 와 그냥 혼을 쑥 빼놓는 거지 이 사람의 혼을 갖다가 쑥 빼놔가지고 이 사람은 이 여자한테 담고 어이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진짜 미래 자기 혼자서 그 미래를 갖다가 어 자기 혼자 가슴에 쥐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떠났냐라는 거야. 이 여자가 떠난 게 아닌가. 이 여자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왜 떠나가요라고 한다면은 뭐 신데렐라 될 수도 있지. 뭐 (12시에) 종이 울리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된다 거나 암튼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홀로 남겨자고하고요 그 격정적인 밤을 갔다가 잊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요물을 만났다. 요물을 만났다. 왜 그게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누군가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의 그 관계와 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돌, 이게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욕구 어, 그런거는 어때요? 어, 되게 강렬하단 말이야. 어, 되게 되게 강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강렬한 어, 밤으로 인해서 어떠한 패닉이 올 수도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서 평생 잊지 못할 수 있고 그 밤을 갖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나요? 라고 본다면은 음. 혼자서 어, 마음에 그걸 쥐고 있다. 어, 그럼 저하고 돌아올 건가요? 라고 한다면 어, 글쎄요. 어디까지나 타로 카드는 음, 저거예요. 저기 막 재미로만 봐라 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생님 거의 다 맞아요 라고 했지만 거의 다 맞는 거지 완전히 맞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완전히 맞았다 하더라도 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미래의 방향성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어 다 맞을 처음이 맞았기 때문에 끝에도 맞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냥 카드에서는 그치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치만 이게 일부한테만 적용되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 라고 하면은 너이큰 타로에서 그랬대 넌 분명히 그랬을까 너니 네 맘속에 그 여자가 있잖아 라고 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야 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게 제네랄인데 그렇게 정, 정확하려고 아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미래가 다 맞게? 내가 왜이 말을 하냐라고 한다면요 은 여기는요 어쩌면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카드가 반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섞여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 뭐지? 어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오늘은 어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막 이런 그 들쑥날쑥한 마음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믿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야 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기보다는 사물을 갖다가 객관적인 방향으로 놓고 봐야지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이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아직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연락은 오나요라고 한다면은 이게 솔직히 그녀에 대한 마음인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인지 그것도 아리까 아리까대한 아리까리한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긴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 그게 무엇인지 이제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이 그 여자한테 갔는데 어, 그 여자한테 갔지만 음, 그래도 내 맘속에 네가 살아 있어서 너에 대한 어떠한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 저기 뭐야, 어 너를 갖다가 잊지를 못하겠노라가 1이고 어, 내가 너를 떠나서, 사랑하는 너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주는 그, 어, 마지막처럼 그, 그, 뜨거웠던 그걸 갖다가 잊지 못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놓지 못하고 내맘 속에 이렇게 쥐고 있다. 라는 그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음.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것은 된다, 안 된다? 어, 못, 안 된다. 그러나, 그, 이 맥락, 이 카드가 공통적인 무엇,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마음에 그저 담고 있다, 뜨거웠던 사랑 잊혀지지 않던 사랑.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음, 뭐 그럭저럭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 까요 그걸 갖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여기 후폭풍이 왔다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 어 그러기 때문에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 그 카드를 뽑게 되면 혹시 이 여자가 다시 돌아오는 카드인데 어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번 카드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이별 아니 이별. 나는 이별이 아닌 것 같고 괜지, 왠지 얘가 올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셨다라고 한다면 은 너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와서 답을 정하지 말라. 답정려가 되지 말라라는 거야요 어,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은 어, 그 그 관계를 갖다가 잊지 못한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카드의 흐름상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라고 본다면 어, 저쪽이 더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그 사귀고서 막 지겨웠고 질려갖고 헤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짧은 시간에 어 하룻밤의 꿈처럼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잊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1번 카드 궁금한 점 해소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별 아닌 이별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글쎄 어땠으면 하고 생각해요 음? 어땠으면 하고 생각해요 음, 답답할 거 같아요 음, 왜 답답하냐 라고 한다면은 헉. 얘는 왜 그럴까 어, 자기가 너무 무모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 사람들의 그뭐이 이, 이 사람은 자기 체면을 갖다가 되게 중요시 하는 사람인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저기 막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 사람 잘난 사람인가 음 그럴 수도 있지 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어디 보아 보아요. 음 상당히 무모한 결정을 해가지고 한동안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것 같아. 음, 여러분하고 무엇 때문에 헤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무모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음그 뜻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 뭐 오래돼서도 숨기고 만날 수 있잖아. 어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뭐뭐 뭐, 뭐 사내 커플이다 아니면 어떤 뭐 어떤 같은 그룹 모임에서 요즘 모름 모임 많잖아. 만났다가면 비밀 연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인식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어쩌면은 약간 오픈된 커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공식적인 커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올라오는 그말말말 아. 말 많다. 어. 저기 막그 한국 사람들 이렇게 남이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조금 어, 남이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왜 그러냐면 바로 남이 말을 해. 내, 어, 지금 내일도 그런데 별로 남이관간여를안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치 감나라 배나라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오야야야야 어, 걔네 어, 소소소. 소소소. 이런 게 많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모한 결정 때문에, 한동안은 구설에 시달렸지만, 뭐, 그래도, 뭐, 자기,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어, 좀 말빨이 되나요? 아니, 말빨이 뭐, 안 되면 어떤 처세 능력이 좋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위기 관리가 조금, 자기 위기 관리를 좀 잘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게 어떻게 돼요? 어, 조금 그, 위기는 좀, 겪었겠지만 위태위태한 건 겪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 사람이 어, 잘 처리를 하,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 어, 참 제주도 좋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바쁘게 지내기도 바쁘게 지내고 음, 바쁘게 지내기도 바쁘게 지내고 그냥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은 갖다가 꿋꿋하게 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우울해요 어, 왜 우울한지는 이제서부터 파봐야지 왜 우울한지.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쁘나 슬프나 뭐 어쩌거나 저쩌구나 그거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라는 거지 여기는 음 한동안 고전은 했지만 어디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얘는 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나요? 어, 조금 음흉한 데도 없지도 않아. 음흉하고, 좋게 말하면은 포카페이스고, 어, 포카페이스고, 나쁘게 말하면 음흉한 거지. 어, 속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영리한 사람 같아. 머리가 참 좋아. 어, 사람 대처 능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흠, 모르지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에 있는데 선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어, 사, 어, 다 어디 보면 구멍이 숭숭 나있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 음. 혹시 내연녀 같은 거 있었나?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음. 어, 아니면 어, 아니면 아 요거 좀 냄새 난다 어, 혹시 여기 뭐그이 사람이 어, 뭐 양다리였을 확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양다리였으면 그 상대가 누구였나라고 한다면 아이고 야, 둘다내손가다 어, 자기 그 컨트롤이 되게 잘돼 어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왜그 그러니까 선생님 저남잔데요 라고 한다면은 내가 저기 있지 남자든 여자든 어 저기 카드 보는 사람 본인이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여자들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도 직장 생활 많이 하고 직장 상사랑 이렇게 눈이 맞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어스밴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조의 여왕을 만났네 음 쑥떡쑥떡거림은 있지만, 어, 쑥떡쑥떡거림은 있지만, 잘 처리가 된 느낌이 나요. 어 쑥떡쑥떡거리고. 음,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는 거 있잖아. 안 그런 척 하고, 이 여자가, 이 상대방이요, 이 남자보다 더 고단순 거 같아. 어, 남자보다도 더 고단수고, 이 남자는 조금 자기가 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신중하긴 신중해. 그리고 조금 내성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변 사람들하고 융화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입 닫고는 있을 수는 없어. 일할 때 업무를 제외하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 내성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음. 근데, 완전 내성적이냐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 머리를 조금 되게 잘 굴리는데, 이 상대방은 또 한술 위야. 어, 이 사람이 날면은요 얘는 저 UFO야 빛의 속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어, 그 당근과 채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르고 뺨치고 어르고 뺨치고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람이요 착하지는 않아 어, 내조의 영역이라서 참 착한 사람 만난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래 어르고 어르고 뺨치잖아 어, 그냥 내가 여기서 저기막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얼르고 덜르고 이런 다음에 어, 뺨을 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모성애 넘치고 막 배려심 쩔고 어, 내 주변 사람한테 되게 잘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여러분 그 여자들만이 아는 척 있잖아. 어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남자들 앞에서는 어 자기가 무슨 어, 날개만 없지 천사인양막 온갖 가식 같은 거다 떨고. 딱 그런 연하나 만난 것 같은데, 음 행동 하나 하나가 다 가식이야. 그렇지만 그것도 이게 남자들이 그래요. 그 가식 떠는 거잘 몰라. 여자 눈에는 그게 되게 잘 보이잖아. 제가 내승이고 가식이라는 거. 근데 남자는 몰라요. 그럼 언제 알아? 당한 다음에 알지. 어 당하고 나서 아는 거그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식적이고. 어, 지금 수,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무엇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어, 내가 날개만 없지 천사예요 하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뭐 뭐, 현재 뭐그 사람하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이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조만간에 알게 되지 않겠어요? 어 이미 알게 됐었을 수도 있고 이, 이미 알게 됐었을 수도 있고 아무 어떻게 돼 어떻게 되지? 어, 그뭐 저기만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어,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음뭐 어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 할지라도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어, 어느정도 자기가 컨트롤을 하겠지 왜냐면요 사람이요 사귀기는 쉬워 어 사귀기는 쉽지만 헤어질 때잘 헤어져야 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가 어. 고수 고수 중에서도 완전 고수인 사람들은요 잘못 헤어지면 나 어떻게 돼? 어 여기 뭐 미, 옛날에 뭐 미투 사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멀쩡한 사람도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가지고 완전 사회에서 매장시키잖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어. 매장당할 수도 있어, 여자, 여자 하나 잘못적이고. 남자든 여자든요, 배꼽 아래 관수는 참 잘해야 돼. 까딱 하다가는 매장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웃음> 참 웃긴 게, 내가, <웃음> 어, 내가 이 카드를 딱 내려놓기 전에 매장당할 수 있다라고 딱 했는데 이 카드가 벌써 나와버렸어요. 어, 말과 동시에 이 카드가 나왔어. 어, 참 희한하게. 어, 이 사람은 이 여자 때문에 망해요. 음, 이 여자 때문에 망해. 혹시 지금 이 이번 카드 보시고 계신 분들, 쌤통이다 그러실 분들 있겠는데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요. 그럼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냐라고.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뭐 방콕을 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어. 저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도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불의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얘도 그래. 너만 그래. 이거 조금 아,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딱 느꼈지만은 이 사람 그래. 야, 나 너만 너만 무기 들었냐? 나도 무기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얘도 나도 한방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완전히 어, 진흙탕 싸움 되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쌈구경하고 불구경 이래잖아 <웃음> 그런 것 같다 재밌어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싸움은 재밌지 않나 어. 이 사람도 자기도 한방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참 그렇다 음. 자신감은 살짝 떨어지지 않겠나. 아, 좀 불안한, 좀 쫄기는 쫄았어요, 이 사람도. 쫄기는 쫄았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그, 우리의 그, 사회 반경을 갖다 떠낸, 떠난, 떠난 연애는 아니지 싶어. 여긴 직장 아니면 그 서클이에요. 그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헤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 여러분들 만약에 복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여러분 손에 피묻히지 않아도 얘는 망할 것 같아요. <웃음> 그럴 것 같아. 어, 여러분 손에 굳이 피묻히지 않고 여러 그 여러분 그 뭐지? 아무리 진실이어도요. 아무리 진실이어도 그걸 갖다가 폭로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어, 폭로를 하게 되면 까딱까딱한 명예훼손죄로 걸려. 그러니까 폭로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 분하다고 폭로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망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음, 망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하참 하, <웃음> 제가 내가 왜 웃었는지 즉시 좀 기다려봐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이거는, 얘 터트릴 수도 없겠는데?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동반 추락할 수도 있어요. 터트리게 되면. 어, 이, 이 여자가, 어, 직장 상사인데, 어, 결혼을 한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자가 동시에 두 사람을 갖다가 사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라는 뜻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어, 이거를 터트리게 되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사건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터트리지 않고서 조용조용하게 갈 수도 있어요. 어, 조용조용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자기네들끼리는 수덕수덕 달지. 어, 오픈이 그 이실 짓고 하는 순간 기정사실이 되어버리지만, 그딱 시침이 뚝. 되고 오리발 내면 뭐예요? 그냥 루머인 거야. 어, 그냥 친하니까 너무 친한 동료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 야, 저기 막 우리 저기 막 우리 남편이 알면 어, 너 저기 저미쓰리입 어, 조심해. 우리 남편이 하면 넌 그날로 명예훼손죄로 고발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입단속을 시키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요 심증은. 있어도 확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카드에서 그냥 지금 내가 딱요만큼만 뽑았잖아. 어 근데 뭐이 사람들에 대해서 몇달 후, 몇년 후까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 어 현재까지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뭐 관제가 생기든 그거는 내 문제 아니고 어, 이 얘네들 문제고 어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한테 어떠한 네가 해코지를 한다라고 하면 나도 한 방이 있다 어, 네가 유부녀라는 거 아니면 네가 양다리라는 거뭐 그런 거지 어, 같이 죽자 나 혼자 죽진 않겠어 여긴 그러는 것 같아요 음네 2번 카드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은 이별 아닌 이별 만약에 연락을 기다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죠 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기다려라. 어 근데 솔직히 나는 어, 별로 이게 이 카드 이게 참 그래.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아 어, 돌아 그, 뭐 아무래도 괜찮아요 돌아오기만 하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는데 조금 더 어, 기다리셔야겠다라는 거야. 근데 기다린다해서 온다는 보장은 100% 없어요. 음, 왜냐면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만약에, 와, 너무 잘 됐어요. 야, 내, 가네가 그럴 줄 아시는, 아,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즐기세요. 어, 즐기고 박수치고, 어, 야, 시, 이제 기분 좋게 TV 보시고 꿀잠자시라고. 자, 기분 좋은 리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렇습니까? 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별 아닌 이별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음, 죽을 맛이겠네요. 딱 어. <웃음> 달리 설명이 필요없죠. 그 사람의 마음 죽을 맛이다. 어, 죽을 맛이다 라고 봐. 아, 어쩌면 그러, 그러, 자기 혼자 그럴 수도 있어. 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그 말을 갖다왜 여기다 쓰니. 음. 어. 근데 과연 그럴까? 여기는 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뭐가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자기 내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다잘될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 어 나는 뭐 나는 어, 운 좋은 놈이니까 뭐 하고서 진짜 대도 않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냐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요 음. 이 와중에도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이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 미래에 대한 어떠한 자기 그 희망을 갖다가 부여 잡으면서 자기 암시를 한다. 나중에는 다잘될 거야라는 그런 거. 어,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이요. 음나 어. 전여친이고 전남친이겠지. 어, 걔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 걔는 아직도 나를 갖다가 놓지 않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도 이 사람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 지가 그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잘못된 결정을 갖다가 한것 같아. 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어, 좀더 공경에 빠져있다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게 아닌가 잘못된 결정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의 한가닥 희망이 어쩌면 여러분일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그래 한가닥 희망이 여러분일 수도 있겠다 어디 한번 봅시다 한가닥 희망이 여러분인지 아닌지 음 일단 이 사람은요 어... 오늘 새벽에 이별 아닌 이별이잖아요. 어, 얘는 잠수 아닌 잠수를 타고 있어. <웃음> 잠수 아닌 잠수. 그게 무슨 잠수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자기가 뭐 기분이 어떻든 저떠떻든 어. 그 기분이 잠수함을 탄 것처럼 꿀꿀하다라는 거지. 그 와중에도 빛이 들어오고 희망이 있고, 어 내가 비록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수 알고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쯤이야라고 할 수도 있어. 어 마음만 먹으면 너쯤이야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뭐 내가 너한테 어 지금 현재는 지금 얘가 조금 후폭풍이 왔을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서 다른 사람을 생겼다라고 한다면요 은그 사람하고는 그다지 오래,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도 않는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되도 않는 꿈일지 되는 꿈일지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겠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그 마음도 읽어봐야 되니까, 음. 여기는 그런 것 같아. 어, 뭐, 내가 비록 잘못은 했다 할지라도, 어, 잘못은 했다 할지라도, 너는, 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는 지금 굉장히 아플 거야. 어, 사랑의 상처로 인해서 너는 아플 거야.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갖다가 다깨뜨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깨뜨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나를 갖다가 거절 어, 거부하려면 거부해봐.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해봐. 뭐 이러는 것 같아. 어, 되게 당당한데 이게 뭔 자신감이지? 어, 나는. 니가 아무리 나를 갖다 거부하고 밀어낸다 하도, 난 자신 있어. 어. 왜? 넌내 거니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넌내 거니까, 그래, 어.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는 무슨 근자가? 음, 얘는요, 소유욕에 쩔어. 어. 소유욕에 쩔고, 음, 여러분이 어디 못 간다는 것 같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내가 그랬잖아요 우울한 과정에 희망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와이 근자감은 뭘까 뭐 혹시 뭐 애들 아빠라도 돼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 그러면 너무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아니면은 뭐 오래 뭐 동거를 했다던가 아니면 오랜 연인이었다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이렇게 확신에 차 있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단순 연애인데 나한테 어내 저기 막 등에다가 비수를 꽂고 갔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확신해 들까요? 어, 그건 아니지 싶어.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음. 그래서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너무 확신이 너, 어, 확신이, 그, 확신이란 것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어,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얘는, 이 if가 아니에요. 어, if가 아니에요. 그럴, 그, 확실히 그럴 거야, 라는 거예요. 어, 너는 그럴 수 있어. 넌 내가 이렇게 하면 될수 있어. 될수 있어가 아니야. 넌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라는 굉장히 확신에 차있다라는 거야. 무슨 이렇게, 어. 여러분, 흔들려야이 사람한테? 음. 영리하긴 영리해요. 어, 영리하긴 영리해. 그리고 조금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왜 무서운 사람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좀 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어, 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여기 나은,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음, 어쩌면은 여러분한테 음, 여러분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뭐 진짜 돌아오겠다 말아야겠다 어, 그런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모습 뭐 이런 것들 음.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떠한그 회안도 있고 어, 그렇지만 이거는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 어떠한 일정 기간 어, 자기만의 어떠한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어, 어쩌면 여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나름대로 아주 철저한 계획을 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어, 여긴 맞아 돌아올 수 있어 이 카드가 나오지 않아도 요 흐름을 딱 보면은요 돌아올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딱 느껴져 음. 얘는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게 해피엔딩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이 카드 어디에서도 해피엔딩은 나오지가 않아 음.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도 참 그렇죠 이이이 이, 이 카드의 해피엔딩은 이 사람만을 만족시키는 해피엔딩이다라는 거지 어. 왜 그러냐라면 너무너무 똑똑해요 어 너무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카드 상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좋은 사람은 아니지 싶어 어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어 어 그냥 쇠뇌를 시키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만한 자신감이 생기지. 이 자신감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진짜, 음, 열을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확신에 차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어, 여기는 그래요. 좀 원, 저기 막 재회를 원하지 않으면은 여러 이 사람이 뭐라고 하던 어 뭐라고 하던 여러분의 입장을 갖다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어 가지고 음 대단하다라고 봐요. 음 대단하고 여러분한테 설령 연락이 온다 할지라도 어할 할지라도 어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이 계속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 정리하지 않아. 다 정리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가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 사람이 그래. 한 여자야 한 남자가 가장 이상적인 조합 아닙니까?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음, 속일 거지 속일 거고 뭐 어떡고 저토고 어, 근데 속이는 게막 달달하게 감언이설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감언인설인 것 같은데 내 비율을 맞추는것 같은데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 어, 자기 뜻대로 나를 갖다가 끌고 간다라는 거야. 음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을 갖다가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사람이지 어 여, 여러분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내가 갑이고 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음그러기 때문에 난 솔직히 예, 제 만약에 연락 지금 당장 온 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 당장 온다는 게 안, 아니지만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여자 음, 여자분을 여덟, 안 내려놓을 것 같아. 요 여기 카드의 흐름상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은 아 그냥. 안 마,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예 전 연락 같은 걸 받지 않는 게 좋아. 이 사람한테 일단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질질 질질 끌려갈 수도 있어. 어뭐 보통 보통이 아니에요. 어, 수단이. 굉장히 수단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에 대해서 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기 거짓말을 한다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수단이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갖다가 어떻게 남들이 다 알게 거짓말을 하면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건 거짓말 아니야? 다다 다 알게 하는 건 사실이지 내가 쏘가 넘어가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음 응. 사기지, 사기. 완전 사기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래, 저기, 막, 재회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사람한테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은, 진짜 강한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 그런데 만약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오면 좋은 거지. 근데, 뭐, 당분간은 아닐 수 있어요. 너무, 그, 어, 뭐, 오늘 내일 올 거다라는 기대는, 어,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자기가 정한 시간이 되면 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은 눈치 보자고 온다. 뭐 간보고 그런 거 없어요. 어,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지 싶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자신이 있다는 뜻도 되고.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을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별 아닌 이별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 봅시다 참그 사람의 마음은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참나 원 <웃음> 왜요 왜웃었나고요 헛꿈을 꾸고 있구만 어, 헛꿈을 꾼다 어, 대도 않는 어, 그게 나만의 꿈이지 나만의 꿈이고 와 여기는 이게 뭐지요 참나 음? 이게 이게 뭘까요 이 저기 막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갖다가 만난 건가? 음 아니면 내 내가 이상형이라 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딱저 사람이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음, 호락호락하지않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둘중 하나는 어, 둘중 하나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갖다가 남발할 수도 있겠다. 음.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 꼬시고 싶어서 어, 꼬시고 싶으니까. 어 그게 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저, 그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둘다 마음에 들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겠는가. 어 어느 정도 그 그게 같다 그래야지. 어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저기 막 같아요. 그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어 그런데 뭐가 하나 다르냐고 한다면은 어, 이 여자 쪽이 훨씬 더 부드럽지 않겠나라는 거야. 어 부드럽고 좀 배려심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근데 남자 쪽에서는 어때요? 배려심은 그닥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할,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연락두절이 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 아참 참, 진짜, 무슨 일 있으면 말안 하는 사람 참 피곤해요. 어, 화나면 말안 하는 거. 그거 진짜, 사람이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 그, 여기, 이 여기는, 어, 이게 꼭그 사람의 마음은 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어, 이 여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이게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 남자가 새로 만난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조금 흐름이 비슷한 거 아닌가? 아이고 이 밤에 우리 꼬맹이가 왜서 왔다 갔다 해서 발소리 너무 나지 않아요? 음. 이해 좀 해주세요. 음. 원래 미국 집들이 이렇게 소리가 음. 왜 소리가 나는지. 어, 소리가 나야지 부모가 내내 내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금방금방 알아가지고 대처를 빨리빨리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집들은요 소리가 많이 나요 음, 방음이 안돼 있어요 자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생각이 많다 어, 생각이 많다 왜 생각이 많냐 라고 한다면 은 음, 어쩌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어, 상대방의 어떠한 기준이 까탈스러울 수도 있고 어, 기준이 까탈스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런거 있잖아 내가 보아하니 너가 어, 그런거지 정말 네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 라고 그럴 수도 있어 음. 이 카드상으로 봤을 적에는 여자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겠나 음. 여자가 좀 이쁠 수 있어요. 아니면 몸매가 좋던가. 어이 사람이요 조금 그런 걸좀 밝혀, 어 밝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도 여자 몸매 보고 어, 뒤태 보고 막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바라던 어떠한 쉐입의 여성을 만났던가 자기가 바라던 얼굴을 가졌다던가 어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 그 꿈꿨던 그런 걸 갖다가 이, 저, 이 여자가 갖고 있지만 이 여자 자체도 나, 나도 나 어디서 꿀리지 않아 어, 그런 거지. 아직 쓸만한 건 죽지 않아? Yeah. 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 내 기준을 갖다가 낮추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이 사람도 나름 잘난 사람인데 이 여자의 기준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기준 높은 거는 그건 각, 각자 개개인의 마음 아니에요? 응, 음. 주변에서, 야, 그 정도면 됐지 않았냐? 라고 말한 건 주변의 말이고. 내가 아니라는데, 주변에, 얘는, 이 여자는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내가 딱 기준을 정하면은, 딱 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저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러면, 그거는 그럼 너나 하시던가요? 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자기 뜻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음, 자기 뜻대로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이두 사람의 관계는 정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별 아닌 이별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이상형을 쫓아서 간 것일 수도 있어요. 음, 자기 이상형을 쫓아서 간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꼬드김에 넘어올까, 과연? 음, 나는 아니지 싶어.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확률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매력에, 내 이상형을 만났으니까, 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관계를 갖다가 놓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럼 전자냐 후자냐라고 보면은, 전자의 확률 이 조금 더 높아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어,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군가, 자기 이상형을 갖다가, 만났다가 아니라 봤다예요. 어. 만나는 건 사귀는 거나 거 아니면 썸타는 거고 그냥 주변에서 계속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여자의 주변을 갖다가 맴도는 것일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음. 참 박빙이다. 음. 근데 이 여자가 한 끗이 더 위네. 음. 한 끗이 더 위다. 여자가 조금 더 고집도 세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아, 디테도 이쁘고, 살결도 그고 야들야들해 보여가지고, 순둥술둥 할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자가 훨씬 더 세고요. 이 사람, 저기에 넘어오지 않을 수 있어. 음, 넘어오지 않을 수 있겠다. 그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 조금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니면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하던가. 어 네가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다는 거지. 네가 아무리 잘났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 야, 나도 잘났어 어, 그깟뭐 S라인? <웃음> 애플힙 웃기고 있네. 어, 너만의 프리이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그 누군가를 만났다 했을지라도 그 관계는 요 성사되지 않을 수 있어. 어, 여자 쪽에서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릇끝거지 뭐 너만 잘났냐? 근데 벌써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어. 음. 너는 졌어 이런 거야. <웃음> 진 거야 이말 나오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우월하다 생각하면 너만 잘났냐 이말안 나오거든. 뭐 그러세요 뭐뭐 뭐 싫다는데 뭐,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서는 건 뭐야. 내가 너보다 다 잘났기 때문에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어, 너만 잘났냐 아 진짜 같지 않네 라는 거지. 대한민국에 뒤태 좋은 여자가 너안 하냐 이런 거지.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안 돼요. 음, 안 된다라고 봐안 어, 되고 이 둘의 관계는 깨 깨진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어, 여자가 이 남자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어, 받아들지 않고 그냥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안 넘어와 안 넘어와 어, 안 넘어오고 그래서 뭐어떡 하고 있냐 이 사람의 마음 중요하죠. 부하가 치미는 거꼭 참고 있지 뭐야. 어, 근데 이 사람은 그래요.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을듯 싶어. 왜냐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의견이 안 맞아서 아니면 아좀 지켜봤더니 뭐내 스타일은 아니더라. 뭐 이런 개소리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어제 봅시다. 흥. 맞아. 맞아. 어, 이 사람은 저기, 막, 뭔가 자기의 때를 갖다가 엿볼 수 있어요. 자기의 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응. 그치. 응. 왜, 왜 웃었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아까 자존심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어, 너, 대한민국에서 뒤태 좋은 여자가 너가냐냐 이런 벼르는 마음이 있었잖아. 기회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얘가요, 속으로는 진짜, 부글부글 해갖고, 오장육보가 다 내려앉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음. 그러고, 그래, 아, 그래, 아,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진짜 마음에 들었나봐. 어, 됐다라고 하면서도, 그게 안 돼. 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뭐 하냐라고 한다면, 뭐 하긴 뭐 해. 음, 인제 알겠다, 왜 그런지. 인제 알겠다. 인제 알겠다. 왜요? 라고 한 다음에, 이 여자가, 음, 이 여자가 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이 여자가 저울질을 한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됐다, 그래, 라고서, 진짜, 말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어 포기가 안 되고 야 뒤끝 있네. <웃음> 어 찌질해. 찌질함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 뭐, 뭐 따질 수도 있어요, 그 여자하고. 왜 따져요, 그러면? 야, 뭐, 네가 꼬리 쳐놓고, 뭐, 뭐, 뭐, 저울질을 해?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울질하고 그러냐? 야, 내가 봤을, 야, 나, 나 같은 사람이 널, 너한테, 어, 가당키다 하냐? 어, 근데 네가 나를 갖다 갖고 놀아?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음, 싸웠을 확률이 높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다가 대놓고 싸우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린다 왜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부글부글 끌어서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비아냥거리니까 어떻게 돼 자존심 더 상해요 왜 그러냐 러면이 여자 그래 야 그래 그래 대한민국에 뒤태 좋은 여자 나 하나뿐인 나 하나뿐인 거 아니니까 다른 뒤태 좋은 여자를 찾아봐 이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뚜껑 더 열리는 거지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웃음> 여자는요. 전혀 기분 상해하지 않아. 거기,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야. 여자 쪽이 이긴 거지. 유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돌아올 마음이 있냐 없냐 돌아오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돌아오고의 문제가 아니야 왜그러면 자존심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재해를 바라시는 분들은 음, 좀만 기다려 보세요 뭐 어떻게 될지 어~ 뭐~ 이렇게 되고 뭐~ 후폭풍 오고 뭐~ 여러분에 대해서 아~ 그래도 우리 파랑새가 아, 참 마음씨가 고하는데 어디서 저~ 저런 것들이 막 지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 왜 그러냐면 약간 회피성도 있어요 자존심 자기가 어쩌면 이 사람은요 자수성가를 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가 그지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가 백그라운드도 좋고 내 뒤, 뒤도 든든하고 한다면은 이런 일로 이렇게 자존심이 사, 상해가지고 막 진짜 어 속우 막 소 속으로 허파가 뒤비지고 있거든요 허파가 뒤비지지 않는다라는 거 진짜 잘난 사람은 여유가 있어 근데 오히려 여자 쪽에서 여유가 더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자 쪽은 자라온 환경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거품을 물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개거품을 무는 것조차도 이걸 갖다가 들키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꾹꾹 억누르면서 그냥 근데 말은 조금 비아냥 비아냥 거리는 거지 근데 이 여자가 그걸 갖다 딱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냥 넌니갈길 네 가세요. 라고 할수 있어요. 어. 이 사람이 이 지금 일단은 자기 그 자, 상한 자존심을 갖다가 일단은 추스리고 나서 연락을 할지 안 할지 그거 갖다가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라 라는 거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두 코다에 나오잖아요. 일단 자기 자, 상한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길을 갔다가, 어, 찾아갈 수, 새로운 길을 갔다가 개척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저희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라는 거죠. 네, 오늘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요, 아직까지는, 어, 답을 결정하지 않았다. 허파가 뒤집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네, 오늘 리딩 즐거우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